안녕하십니까? 궁금하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셨던 주피터에서 충전 미니 컷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 제품이 지금 대충 잘라보니까 너무 잘 잘리는데 오늘은 주피터 미니 컷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고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몸체로만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JHZ-18P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충전, 커서, 몸체 하나, 날이 4개나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면 날은 일단 우드용 하나, 그리고 메탈용 하나, 또 우드용 하나, 또 우드용 하나, 또 우드용 하나. 길이와 종류별로 4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주피터 정품 배터리는 당연히 체결이되고요 기본 베이스가 맞기다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나왔는 제품이라서, 막기다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바로 꽂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디월트, 미러키, 보쉬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 타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스펙을 보시면 충전 컷소 같은 경우는 이게 회전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는 기계다 보니까 RPM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SPM, 분당 스트로크 SPM, S가 스트로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분당 왕복 운동수가 3000 SPM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트로크 길이 왕복 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폭으로 왕복 운동을 하느냐 이 부분은 1.8cm의 왕복 운동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런 한손 타입의 충전 커소 같은 경우 스트로크 길이가 1.5cm에서 2cm 가량 되는데 이 제품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크기는 30cm 가량 나옵니다. 그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새끼손가락으로 돌려도 남는 정도의 굵기입니다.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도 잡으면 엄청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고요. 이 베어 툴 무게만은 1kg 정도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무게가 1.6kg 정도 됩니다. 무게도 정말 가볍고 크기도 작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날을 꽂는 방식도 원터치 타입으로 이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코소나를 꼭꼭 놓기만 놓으면 쉽게 장착이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러시 리스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연속 작업에 굉장히 강하도록 출시가 되었습니다. 트리거를 누를 때 여기 보시면 락 장치가 있어요. 이락 장치가 혹시나 배터리가 꽂혀있는 상황에서 무심코 눌렀을 때 안전사고에 예방해서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락 버튼을 푸시고 누르면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 앞에 보시면 LED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젠더를 이용해서 타 브랜드 배터리를 꽂던 아니면 주피터 배터리를 꽂던 마키다 배터리를 꽂던 여기 위에 상부에 배터리 잔여량 표시가 표기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대 같은 경우는 컷소날 내장이랑 몸체만 포함해서 5만원대 후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 와 지금 브러시에스모타에 충전 컷소가 5만원 후반대면은 한손 18V급의 컷소들이 10만원 중반쯤에 가있단 말이에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되는데 또 제대로 잘릴지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코스로 자를 수 있는 모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무, 플라스틱, 철, 뭐 알루미늄 등등 다 자를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치가 좋은 코스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내가 자르려는 모재에 적합한 코스나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또 그만한 성능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나무를 자를 거기 때문에 우드라고 적힌 날을 선택을 했고요. 우드라고 적힌 날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TPI가 예전에 한번 말 했습니다는데 날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고 TPI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날의 간격이 듬성듬성 넓죠. 지금 제가 자르려는 모재가 나무 가지기 때문에 가지치기용 날을 선택을 했고요. 날을 꽂으실 때는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꽂으셔야 돼요. 여기 안쪽에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이 구멍이 있는 부분을 위쪽을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꽂고 놓으면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락 버튼이 걸려있으면 트리거가 안 먹히기 때문에 락버튼을 풀어주시고요.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모제에다가 나를 대고 나서 바로 작동을 시키기 보다는 대기 전부터 작동을 시켜서 들어가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무른 모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자르기 어려운 각관이라든가 철제라는 모제는 부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요 지금 받침판을 붙이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띄운 상태에서 잘랐을 때 단면은 정말 깨끗하게 나왔고요. 너무 쉽게 잘 잘렸습니다. 이번에는 합판이랑 모재를 바꿨는데 요거를 자를 때는 꼭 컷소지만 어차피 직소랑 사용되어지는 방식이 같습니다. 앞뒤로 왕복 운동하는 여기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잘랐는데 물론 자를 때 그냥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이런 합판 같은 경우 밑에 공간만 주어진다면, 이렇게 진입하기만 편하다면, 이렇게 작성을 시켜서 자,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는 라걸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이 컷소라는 기계 자체가 무언가를 똑바로 이쁘게 정확하게 자르기 위한 용도는 아니에요. 무언가를 그냥 잘라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똑바로 수직으로 자르려고 하신다면 각도절단기나 원형톱 이런 게 맞고요. 자, 이번에는 모재를 PVC 플라스틱 모재로 바꿨습니다. 이 PVC 플라스틱 모재 같은 경우는 목재용 날로도 절단이 가능하고 메탈용 날로도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PVC 전용 날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지금 목재용 날로 잘랐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철제용 날로 잘랐는 모습인데 TPI의 이빨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단면이 깨끗하게 나온다. 자, 이제 제가 이 각관을 잘라봤는데 잘리긴 잘렸지만 굉장히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굵은 각관을 계속해서 자르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자, 이번에 제가 전산볼트를 준비를 했고요. 제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느낌이죠? 갑니다. 이렇게 한손 타입이지만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나무 가지나 그리고 목재, PVC, 알루미늄까지의 모재는 너무 쉽게 잘 잘렸어요 제가 좀 무리해서 이렇게 정말 굵은 각관이랑 이 정도로 굵은 볼트까지 제가 절단을 해봤습니다 이런 타입의 제품이 이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기에 적합한 제품은 아니에요 이 성능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이 부분은 또참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전반적으로 멈추지 않고 잘랐는 부분이 너무 괜찮았어요. 시중에 나와있는 카본 타입의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는 PVC나 나무를 자를 때좀덜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강한 모재를 만나면 자르다 보면 은 멈춰서 작동은 되지 않고 윙 소리만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나무를 절단하는데 메탈 전용의 날로 절단하게 되면 은 절단은 잘 안되고 꺼멓게 나무가 타기만 할 겁니다. 철제라는 모델을 절단하는데 목재용 날을 쓰게 되면 은 잘리진 않고 날만 빨리 무뎌지는 현상이 생겨요. 항상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모재에 적합한 코스나를 꼽아서 사용을 하셔야지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샀을 때 기본 들어있는 날들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계속 나무만 자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나무 전용 날, 뭐 보쉬, 디월트 미러키, 레녹스 등등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코스나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모재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두꺼운 각관을 계속해서 자른다고 하시면 한 10분에서 20분 밖에 연속 사용시간을 가지지 못할 거고 이런 PVC 같은 거를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연속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0A 배터리 기준 40분 정도의 사용시간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모재에서 얼마만큼의 부하를 주는지에 따라서 사용시간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계속해서 자르고 혹시나 나를 바꾸려고 돌려서 나를 딱 잡으면 손이 뒤딜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작업을 많이 하시고 나서 나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시면 정말 두꺼운 장갑을 끼시고 하거나 조금 식혔다가 날의 뜨거운 정도가 괜찮아지고 나면 은 그때 나를 교체하셔야지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작업들은 다될 수가 있다. 대신에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모재에 적합한 컷손 를 장착을 해야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평소에 충전 컷스가 가격이 조금 높아서 부담스러워서 고민 중이셨던 분들 그리고 충전 컷스가 어떤 모재들을 얼마만큼 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주피터 한국 본사 대표님께서 주피터 배터리 하나 주피터 충전기 하나 그리고 주피터 컷수 하나 이렇게 원팩 세트로 10분께나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터치하시거나 클릭을 하시면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희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전 컷소든 일반 컷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아시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꿀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조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날을 교체해야 된다 혹은 날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날 쪽에 손이 가야 될 때는 항상 꼭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락 버튼이 잠겨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트리거가 눌려서 져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날 쪽에 손이 가야 한다면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컷소라는 기계가 앞뒤 왕복 운동을 해서 무언가를 자르는 기계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굉장히 진동이 심하고 떨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절단도 잘 안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지대가 있습니다. 자르려는 모재에 받침대가 이렇게 딱 밀착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진동 없이 잘 잘립니다. 컷쏘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받침대를 항상 내가 자르려는 모재에 밀착이 되어야지만 잘 잘리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컷쏘를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